지내고 보면 모두가 그리운 것뿐인데. 그때는 뼈를 녹일 것 같은 아픔이나 슬픔이었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건마저도 가끔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살았던가 싶을 만치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그때를 추억하다 보면 더욱 생생하고 애틋한 그리움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세상이 무너질 듯한 절망과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다는 뜻이 아닐런지요. 가진 것에 조금을 잃었을 뿐인데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고 절망하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며 남이 가진 것을 조금 덜 가짐에서 오는 욕심이며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한 허욕 때문이며 포기와 버림에 익숙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참으로 소박합니다. 평생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 숨쉬고 있음 그 하나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살아있음 그 하나만으로도 더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남의 가슴에 들어 박혀있는 큰 아픔보다 내 손끝에 작은 가시의 찔림이 더 아픈 것이기에 다른 이에 아픔의 크기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더 이상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스스로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고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을지라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 날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에 더 이상은 흘려보낸 시간들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려하지 마십시오. 아픔 없이 살아온 삶이 없듯이 시간 속에 무뎌지지 않는 아픔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아픔과 슬픔마저도 진정 그리울 때가 있답니다. 병실에서 아슬아이 꺼져가는 핏줄의 생명선이 안타까워. 차라리 이 순간을 내 삶에서 도려내고 싶었던 기억마저도 그런 모습이라도 잠시 내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부족함 투성이로 아웅다웅 살았어도 차츰 멀어져가는 현실의 정들이 아쉬워. 사탕 하나를 서로 먹으려던 시절이 그리운 것은 사람 사는 정이 있었기에 돌아올 수 없기에 더 애틋함으로 아려옵니다. 지금의 힘겨움 또 어디쯤에선가 그리워하게 될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 참 많이도 겪은 경험으로 분명하답니다. 주저앉고 싶었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 한두 번쯤 우리 곁을 스쳐갔습니다. 사는 일이 이런 것이라며 주어진 고통의 터널을 헤쳐나가려 안간힘 쓰던 때에는 지금보다는 폐기가 있어 좋았고 당당함이 있어 좋았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지금에 없는 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일은 지나간 것에는 모두가 그리운가 봅니다. 이별의 고통마저도 시간 속의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으니 시간은 세월은 약인가 봐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숨을 파고드는 현실의 비수가 우리 삶 어디쯤에서 둥글게 달아져 있을 테니까요.